제가 이제 초학교 1학년 때도 문제가 많았지만 이제 2학년 때도 문제가 많았고 초학교 3학년 때가 진짜 완전 최고치를 까불이의 최고치를 찍었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때는 저때는 이게 어릴 때 초학교때는 잘못하면은 30cm 자로 10대씩 맞았어요 10대씩 이게 보통 이제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거라서 초학교때 한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때릴 때마다 그뭐 뭐, 요즘은 잘 모를 텐데 어릴 때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애들 이렇게 손목에 탁 맞으면은 막 이런 애가 있어 요 1번은 탁 맞으면 막 이런 애가 있고 어쨌는 계속 막 이런 애가 숨 참고 있는 애가 있고 근데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멀리서 보니까 너무 추한 거예요 맞는 모습이 너무 추한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이렇게 맞는 게 막 아프다 막 아프다 막 이렇게 하는 그 표정이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하, 막 솔직히 속으로 좀 웃겼죠 제가 뭘 잘못했나 봐요 근데 선생님 저거 나오라는 거예요 야 남기천 너 나와 너 안되겠다 너너 너는 열다섯대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점심 먹을 때마다 애들한테 카레 나오면 야내 똥이 다내 똥에 밥 비벼 먹으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걸 또일라삼 선생님한테 가고아 선생님 귀찮이다 뭐 저기 카레 보고 똥이라서 밥 못먹겠어요 막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나오라고 한 거예요 나와가지고 손바닥을 15대를 때리는데 갑자기 딱 스쳐가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아, 내가 많이 맞고 있으면 저기 있는 애들도 속으로는 쌤통이다도 생각도 할 거고 그리고 내가 맞는 모습이나 이런 표정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 웃겠지? 안 되겠다 나도 자존심이 있지 해서 어떻게 했냐면 어릴 때 진짜 싫어요요딱 네. 때리면 이게 아니라 아 이거 진짜로 열다섯 때면 열다섯 개의 표정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진짜 선생님이 한 다섯 대 때렸나 갑자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괜찮냐고 <웃음> 저거 뭐 괜찮아?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이랬죠 선생님 일단 열대 남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씨 또 맞는 거야 막 때리는데 그 비트를 맞췄던 것 같아요. 음악을, 음악이 그때부터 이제 좀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비트 맞춰서 푸정 음. 바꿨어요. 근데 선생님이 완전, 빡이 치면서도 애가 정신병자다,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. 아, 저희 귀천이가요 아, 아막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아, 좋 됐다. 이거 엄마가 뭐 학교에서 전화가 왔나보다. 이래가지 어머니 이제 학교 왔다가 오셔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. 진짜 진지하게. 손, 손을 이렇게 딱 잡으면서 귀천아너 혹시. 이상한 거 보이거나 혼란스럽냐 아니면 학교 다니기 힘드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바로 그냥 깜빡 뭐 발로 막 밟고 이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날은 이상한 어머니가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런 건 아니다니까 그러니까, 너 얼마 전에 선생님한테 맞으면서 표정 이상한 표정에 땜에 어, 그냥 거짓말 칠수 없으니까 그냥 제가 얘기했죠 그렇다고 그러니까, 왜 그랬냐 애들한테 맞는 모습 창피해서 표정을 그렇게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머니가 이해를 못하는 거 왜 그런 표정을 짓냐? 저는 아, 어차피 이렇게, 이렇게 만나 이렇게 이렇게 만나 어쨌든나 다음부터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.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 애들한테 학교 반가후에 애들아 너희들 어디가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어 나는 뭐 바둑학원가 보통 아니면 난 어디를 가는데 저는 어디 갔냐면 어머니가 음. 저를 끌고 저기 단전호흡 시키러 갔어요. 단전호흡 <웃음> 단전호흡 가면 뭐하냐면 이렇게 단전 다, 다른 애들은 막 수학 하고 다니는데 난 단전호흡 하고 다녔어 다녀서 이렇게 맨날 명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전호흡 가면은 거기 거기 계신 할머니들이랑 아줌마들이랑 맨날 그러고 있어 나는 학원에 안가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저기 항상 저기 단전호흡 이런 데 보내가지고 거기서 정신 상태 좀 맑, 맑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 이제 안 가고 싶다고 막 얘기했죠 거기서 한3 시간 정도 거기 있다가 집에 가면은 계속 그소리가 들어요 당당당딩 알죠. 이명처럼 계속 들리는 거야. 그래서 어머니 얘기하죠. 엄마, 나 지금 못 다닐 것 같아요. 어린, 어린 나이. 엄마, 저늦 가기 싫다고.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, 그러면은, 너 이렇게 글 쓰는 거 좋아해?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. 아,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. 그때. 제 친구들은 그 당시에 이제, 어디 학원을 많이 다니냐면, 글쓰기 학원이라고 해가지고, 뭐 이렇게, 막 이런 깍두기 종이 같은 데다가 막 이렇게 글쓰기 이렇게 하는데, 그, 거기 가는 줄 알고, 너무 좋다고 막 얘기했죠. 어머니가. 아 그럼 가라고 했는데, 왠걸 뭐 할아버지가, 서해학원을 가고 서해학원을 서해학원 가가지고 아그 짜증 나니까 그 먹을 맨날 이렇게 갈고 아,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 글짓기 학원이야 서해학원을 간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뭐든지 나는 그냥 산만하고 정신이 좀 이상하네 했고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상담받고 이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제. 일단 아이큐가 되게 높대요. 왜인데 아이큐 높고 되게 그 창작이 창작성이 있어가지고 뭔가 일반 애들이랑 좀 다르다.